다가오는 폭풍을 두려워하기에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나가 사제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. 그냥 무조건 뱀가발 찾으면 돼요. 근데 1코는 그래도 들고 갈만하다고 생각해. 해. 후공이어서 카드 한장더 받기도 하고. 어 좋아요. 그리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즈샤라를 잘안 쓰는 거 같은데 저는 아즈샤라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벌써 이겼죠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진짜 술사가 맞다면은눈사다가 조금 거슬리차 이겼다. 2차 이겼다. 2차 제가 또 운영의 장인이잖아요 요거는 다음 턴에 동전 아즈샤라 가겠습니다 아까 종료된 판은 졌어 사수를 뭐쓸 수도 있긴 하겠지 아즈샤리 나요 아직 친구? 음. 아니 아지사라 좋아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안쓰는지 잘 모르겠어 화났냐고요 아니요 화 안났습니다 아주사라 빨리 낼게요 그리 거수로 갑시다 아자, 아즈샤라 반지로 뱀가발 쓰면 뱀가발 복사되나요? 복사됩니다. 복사가 되는데, 그러니까 만약에 그 파도의 반지 한 다음에 뱀가발 쓰잖아요. 그러면은 그 복사된 뱀가발은 뱀가, 나가를 낸적 없는 뱀가발이돼가지고 다시 나가 낸 다음에 하면은 그렇게 하면 돼. 그러한 만 잘르면 일단 되는데 지금 할수 있는 플레이가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여러 가지까지는 아니고 두 가지. 음. 거수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 쪽인데 거수는 어차피 내가 뽑아도 지금 내진 않을 거야. 왜냐면 다음 타이 눈사태 턴이어가지고. 그래서 학교 선생님으로 뭔가 좀 변수를 찾아볼까요? 어, 지금 1, 1, 2 체력이 음, 많으니까 뭐 규탄도 음, 괜찮고 포식, 포식이 좀더 좋겠다. 그리고 도발에다가 물방 할게요 나랑 놀자, 나랑! 이러면은 상대가 눈사태를 써도 가치를 결국에 이거를 못 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눈사태보다 더 세게 만들면 돼 그러니까 원래 원래 술사한테는 불리한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시작 손패 너무 좋게 시작했잖아 일코 나가내고 뱀가발도 잡혀 있었고 광맥정령도 지금 필드 나가서 계속 이득 보고, 그래서 이렇게 잘 풀리면은, 그러니까 나가사제가 잘 풀리면은 다 이길 수 있어. 무상성이야. 뱀가발만 잡고 시작하면은. 네 이번 판은 뱀가발만 잡은 정도가 아니고 광맥정령까지 같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. 잘 붙으면은 킬각도 나오겠는데? 그니까 러 저는 지금 눈사태만 딱 생각하면 돼요. 나가사자 할때 술사 상대할 때는 눈사태만 생각하면 돼. 그래서 얘도 그냥, 아 근데 5사를 43에 받긴 좀 아깝긴 한데. 어차피 파편도 있긴 하근데 네, 그래도 그냥 비우겠습니다. 비우고. 이정도 뭐 나자크 핵센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. 뭐 필드 하나 더 채운 다음에 아예 여섯 자리 만든 다음에 쓰면 아예 없어지거든요. 그런,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침묵도 있고. 근데 침묵은 지금 바로 할 필요는 없지. 분명히 눈사태 이후에 뭐두 번째 눈사태나 앵무 같은 게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 괜찮을까? 지금 나자크 핵센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도발에다가 힘을 실어줄게요. 나사카 있어. 도 쓰자 그러니까 고필드인가 침묵 있잖아 침묵도 있고있발에다좀있해주고 하면 돼서 피드가좀세기는 하다 근데? 침묵을 쓸지 말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만약에 지금 썼다가 두 번째 눈사태나 두 번째 앵무 나오면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금 한턴 침묵은 지금은 아끼는 어 지금 아끼는 게 맞는 것 같고 축복을 써서 이득규한 가게 안 나오게 한다. 괜찮을 것 같은데. 손패가 하나 타기는 해요. 이거 보물경비병 죽으면고 이러고 또 앵그. 또또 앵무 거 같아. 진짜진 거인가? 진거 같은데? 너무 아 이게 또 삼으로 같아. 하필 이게 침묵을 풀면은 아 이게 도발을 이렇게 때 버리면은. 아 근데 이거 삼으로 탄거좀 많이 큰데? 물론 그 그러니까 삼으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없기는 했는데.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일단 자리가 하나 비어있기는 해요 자리가 하나 비어있기는 해그 비어있는 자리로 뭔가 묘수 플레이 없나? 음. 근데 내거를아 이거 안될거 안 같은데 나자크엑센을 가져와서 다시 낼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자리를 하나 더 비워야 되는데 포식? 일체력이 없잖아 근데 포식? 포식? 어? Okay. 진짜 유일한 수였던 것 같은데 운이 잘 붙어졌다 교환해가지고 포식 붙는게 진짜 유일한 수였는데 근데 눈사태 아직 하나 더 남긴 했거든요 이걸로 눈사태를 찾는다고? 아 나왔어 안 나왔나? 안 나왔네 아 다행이다 씨 이거는 물론 운이 좋았지만 제 판단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죠 나쁘지 않았다 이 영상도 범 구독 가세요. 아, 구독도 부탁드려요.